준비를 하셨어요? 장님잠깐 와보세요 아직 바빠 죽겠구만 <웃음> 잠깐 와보세요 아, 무슨 얘기 하려고 금 전화 많이 요저 바빠 죽겠구만 왜 잠깐만 와보세요 무슨 얘기인데 아 바빠 죽겠구만 왜아 진짜 자자 바빠 죽겠구만 뭐야 이거 <웃음> 아유, 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해주세아아유잘해아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합니다 아유, 맞다. 어, 맞다. 어, 맞다. 일단 끄고, 일단 네. 끄고, 처음 끼고. 네. 아, 정말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그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아,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저희 팀원들, 그 저희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<웃음> 성과! 보셨는데 3월달도 많이 바쁠거예요. 그 저희 열심히 해서 멋진 공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